중주생체증생초증 생취지. 어떻게 쓰는 거지 아. 아. 몬드 알게 같아. 없어요. 그래서 치즈를 주문했어요. 구워 먹는 치즈. 그 다음에 어, 려 먹는 치즈. 끔비. 짜렐라 슬라이스 치즈도 있네요. 오다 치즈. 벨라유 단호박. 오늘 단호박 포션 치즈. 아몬드 포션 치즈. 두 마리 먹죠? MC 치즈, 찬치즈 또 이런 치즈도 있네요 생치즈 아스트링 치즈 두 가지 정도 많이 녹아서 10개 들었네요 구워 음. 음. 먹는 치즈도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 종류가 너무 다양하네요 모짜렐라 치즈 하나.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는 음. 생치치즈 어떻게 데 플레인치즈? 라인 플레인치즈 한번 열어볼게요 벨라유 like 플레인 아, 이렇게. 이렇게 서 오, 이렇게 돼 있네요. 이것도 하나 먹... 여기 빨간색 이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아,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구나. 이렇게 쏙, 돼서. 음 맛있다. 음음 음, 맛있어. 이건 플레인이고 양파 맛도 있고. 아몬드맛도 있고, 당뇨박맛도 있어 응, 저 아몬드 좋아하니까 아몬드 아몬드 야, 아몬드 알갱이 같은 게 보이네요. 음 맛있어. 빵에 발라 먹으면 더 맛있겠. 와인에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많이 마시고 싶어 음식점 가면 이 치즈를 살수 있는데. 이거는 따뜻하게 요리에 넣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음.. 치즈가 많이